뉴뉴스 외래어 논란 전북 방언사전 좋은 일 했습니다 3억원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수 뭐 외래어가 들어가 있다 뭐 일본말이겠죠 벤토 들어갔다고 날리고 구루마 벤토가 어디서 왔습니까 벤토란 단어가 작년에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영상 38번 벤토 타직스탄 자 요리하다 다직 붓뜨 코리아 붓두막 주방을 붓두막이라고 하고 캐나다 믹맥 늦음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? 어원 공부를 안 하고 박사 박사들을 길러내질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막 부랴부랴 또 회수하고 막 쇼하고 어? 또 일본 단어 들어갔다고 또, 또 저거하고 바람잡이 또 앞세워 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일본 학자들 지금, 저, 지금 저번에도 보시다시피 히로토 우찌하라 체로키 우리 이웃 체로키 사와 아이 노타 푸 노타. 이게 다 우리말 아닙니까? 이거 어찌하고 너 이거 어찌하라.